안녕하세요. 태국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남자 칼리입니다. 태국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입국 전후 모두 피처 검사 폐지는 물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입국 72시간 전 PCR 음성증명서만 있으면 태국에 입국하여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거의 전면 개방하기 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여행시 불편한 절차로 지목되고 있는 타일랜드 패스 그리고 여행자 보험 가입 등의 절차는 어떻게 변경이 될까요? 올여름 관광 대국으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태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태국 여 관련 소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미 태국 해공권을끊으신 분들 올해 질투 해 여행을 태국으로 떠나실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쭉 시청해주세요. 본 영상을 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삼성세트 아시죠? 태국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이 태국에 출입할 때입하는 출입부 카드 TM6을 항공편 입국자에 한 잠정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조치가 승인되었습니다. 뿌라요 찬호차 태국 총리는 지난주 화요일 강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매각은 태국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고려해서 태국 입국 허가를 위한 TM6 양식 제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 개방과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항 내 혼잡 감소를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발령하는 것입니다. 라고 밝히며 또한 국제선 입국자 증가에 따른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정부 부대변인 트라이수리씨는 이번 조치로 약 6,500만 장의 TM6 양식 인쇄 비용 연간 약 4,550만 바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자에 하며 융로 및 수상으로 입국할 경우 TM6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범죄 예방 및 추적에 여전히 유효하게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국무회의의 승인 단계이며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이후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태국의 대기업 버스 에서 손성송은 6월 15일부터 태국과 라오스를 연결하는 국제버스 9개 노선 운행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의 사업자와 합의에 의해 운행이 결정된 노선은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되는 바 같습니다. 한편 코로나 전까지 운행되고 있던 양국 간 국제버스 중콘겐비엔티 <목소리> n 우돈타니 넝카이, 방비엥 치앙마이 루앙프라방, 난 루앙프라방, 치앙라이, 먹깨오 등의 다섯 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재개 시기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예전에 개인적으로 태국에서 라오스로 배낭여행을 운로로 갈때 넝카이에서 비엔티 n 까지 그리고 약 15일간의 라오스 여행을 마치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올 때 먹게우에서 치앙콩까지 콘송 회사에 국제버스를 이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훗날 태국에 다시 돌아가서 라오스에 가게 될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국제버스를 타고 여행해볼까 합니다 태국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 일분 관광업을 되살리기 위해 오후 2시부터 툴을 팔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호텔에 한해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태국 정부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내달 1일부터 호텔에서는 낮시간 주류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 피팟 라차킷 브라칸씨는 이번 조치는 호텔에만 적용된다면서도 음식점 또는 관광지는 주지사가 내무부와 협의한 뒤 관련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여 확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현재 태부에서는 법에 따라 오후 2 시부터 5 시까지는 어디에서든지 술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야당인 끌라당의 사무총장 아따위 수완나빠티 씨는 이 법이 술취한 공무원은 생산적으로 일하지 못할 것이라는 낡은 이유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의 국가 중그 어떤 나라도 술 판매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의 주류 규제법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만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은 주류 관련 법규가 상당히 엄격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술 판매 시간을 엄격히 정해놓고 허용된 시간 외에는 팔수 없도록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등에서는 냉장고에 알코올 주류 코너를 아예 손도 못대게 잠가 놓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은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주류 판매 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태국에 여행가서 더운 날씨에 시원한 캔맥차 안하고 싶은데 낮시간대라고 술을 못 팔게 하고 늦은 새벽이라고 술을 못 사게 하면 아무래도 답답하고 불편하겠죠. 내달부터 네 태국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태국 코로나 상황관리센터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역조치 완화 방침을 의결했다고 태국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를 기존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 코로나19 사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대변인 타위신위스싸우유팀 박사는 시민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시장이나 콘서트장 같이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 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이날 1967명의 신규 확진자 수가 기록되었는데요. 최근 태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 0 0 0을 안팎의 수준입니다. 태국의 반문화도 다시 예전과 같은 활기를 서서히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정까지인 술집과 가라오케 등유흥업소 영업시간이 코로나19 이전처럼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이에 태국에서도 사실상 일상회복으로 돌아가게 되입니다 제가 2년 전 태국 방콕에서 시내 쇼핑몰, 관광지, 야시장 등 야외 촬영을 나가면 항상 더운 날씨에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다 보니 호흡하기도 힘들고 답답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35도를 넘나드는 더운 날씨에 더 이상 바깥에서만큼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태국이 다음 달부터 입국 플랫폼 타일랜드 패스 제도를 폐지합니다. 태국 정부 관광청장 유타닥 수파손 씨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서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방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인들은 다음달 1일부터 타일랜드 패스를 작성하지 않아도 1만 달러 상당의 여행자 보험이 없어도 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파노총장은 한국인 관광객이 자유롭게 국해 여행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인프라를 조성했습니다 속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일랜드 패스는 태국 입국 전 한국 일정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보험 가입 서류 등을 사전에 입력하는 플랫폼입니다. 관광업계는 타일랜드 패스가 안광경 위치에 걸림돌이 된다며 불기차게 태국 정부의 폐지를 요구했었는데요. 드디어 폐지가 되었네요. 태국인들은 이번 달부터 태국으로 귀국시는 타일랜드 패스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일랜드 패스가 폐지되더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는 그대로 제시해야 합니다. 태국은 앞서 4월부터 귀국시 PCR 검사 음성 결과 증명서 구비를 폐지한 데 이어 5월부터는 입국당일 PCR검사 및 격리호텔 1박 규정도 없앤 바 있습니다. 이날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 결정에 따라 4달부터는 태국 입국에 장애물이 되는 요소는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타일랜드 패스 페이지가 결정된 만큼 오는 7월 1일부터 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입국 시 영문으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셨거나 미접종이신 분들은 출국 직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신 후 입국 시 영문으로 된 음성 결과지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증명서와 결과지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국 시 현장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되오니 불편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증명서는 출국 전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코린아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과 여행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일랜드 패스업 폐지에 따라 전세계에서 더 많은 여행객들이 태국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 도착시 공항에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수 서류들은 꼭 미리 준비하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국 정부에서 1만 불 이상의 여행자 보험이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권장을 하고 있고요. 최소 1만 불 정도는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은 태국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로 여행을 하셔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행자 보험은 태국 이국 규정과 관계없이 가급적이면 꼭 준비하셔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는 되 7월입니다 요즘 점점 기온이 올라가면서 무더위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시즌으로 느껴지네요 저희도 다시 여행업을 재개하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태국에서 보실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여행상품 계시는 물론 카카오 채널,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등 SNS도 준비가 되는 대로 다음 기회에 영상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삼성제트는 코리아시아 팁 v 에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